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도 뭐 역시 2월 들어서도 어, 시장이 꺾이지 않고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 특징적인 거는 이제 어제 상승했던 그 증권에서 SK 한화, 또 코난테크, 뭐 이런 종목들, 어, 그동안 이제 상승 흐름이 좋았던 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어, 오늘 보시면은 이제 어, 삼성 관련돼서 또 빅테크 기업 네이버, 카카오 뭐 상당히 좋았죠. 미국장에서도 이제 어, 좋은 모습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어,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어, 상승을 이제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중에 오늘 특징적인 이제 IT 부품 관련주 여기를 한번 어, 살펴보면 먼저 MBT가 중국 봉쇄 완화 관련해서 스마트폰의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는 이제 주요 제품이 이제 요런 디지털 기기요 들어가는 이런 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들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체포 유료 제품을 출시하겠다. 또 삼성 확장 현실 시장 진출하겠다. 그래서 이 삼성도 헤드셋을 만들었었죠. 근데 뭐 시장이 별 반응이 없었다가 이번에 이제 AI가 뜨고 어뭐 체포 뭐 이런 게 다시 이제 뜨면서. 어 제차 이제 한번 다시 또 진출하겠다는 이런 포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XR은 어이 가상 현실 증강 현실 요걸 혼합한 개념이 확장 현실입니다. 어 그리고 이이 이 우리가 그 XR 시장의 전망을 어 지금 어 1700조 정도로 예상한다는 이런 전망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이 현실세계 가상현실 요 중앙에 있는 증강과 이 가상세계 요게 이제 혼합현실이라는 개념이고 또이 확장현실 전문기업이죠 이 디지랜드가 어, 이 개발한 안경의 모습입니다 뭐 아주 상당히 이제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뭐 어, 출시가 만약 된다면 뭐 가격대가 얼마 정도 나올지 요한 궁금한 이런 어, 디자인도 이쁘고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글로벌 XR 디바이스 출하량 전망이 25년도까지 5천만 대 정도 만약 이 수요가 이제 XR 기기가 5천만 대가 예상이 된다는 이런 그 전망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종목들 IT 부품 관련주 MPT 오늘 2,990원 이제 3천 원에서 10원 딱 빠지는 2,990원으로 상한가를 갖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얘는 이제 643억입니다 pbr 은 0.6 4배 그래서 1배가 안되는 수준이죠 또 퍼도 나와주는 실적이 좀나와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고이지는 실적은 안 나오지만 이 요거를 보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죠 pbr 은 이제 높지만 요게 높고또 부채도 여기 있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률로 는 이제 좋았고 나무가를 보시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은 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나라 유일 기업이죠 이, 이 렌즈 관련해서 카메라 렌즈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어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또 신고가를 쓰면서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3천억대바 파인테크 어 얘는 이제 퍼가 0.5지만 이제 일회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거의 의미가 없고 실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버는 놈은 이제 나무갑니다. 주당 2900원을 버는 놈이고 파이니도 PBR은 1배가 안 됩니다. 시가총에 보시면 이제 400억대로 이제 가장 낮죠.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오늘 뭐 8% 뭐 이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익이, BK, 뭐 해성, 하이비전 뭐 이렇게 보시면 더고 보면 대부분 어, 헤드셋 뭐 요런 VR, XR 기기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코넥이 퍽은 9배 수준 시가총액 754억이고 신화인터텍도 0.97배 1배가 안되는 수준이죠 프런티어는 요기에서 이제 그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이 프런티어입니다 그럼 간단히 다음 아래에 한번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 오늘 그 상한가를 가면서 이전의 고점이죠. 요라인때 어, 저항 라인때죠 여기가. 3,200원대에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나무가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이 이 계속 윗꼬리를 달았던 지금 18,000원대 가격대를 이제 돌파한 모습이죠. 어, 그리고 국내 유일 3D 센싱 기술을 보유한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그래서 가이, AR, VR 어, 이런 게임 산업들에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죠. 어, 나무가 요 카메라 모듈 요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코이즈 LED 백라이트 유닛 핵심 소재 이, 이, 필름 코팅 도광판 보호필름 제조업체가 이 코이즈입니다. 어, 바인이 어, 얘는 LED 어, 2위죠. 이 국내 조달 시장 매출 2위가 파인테크입니다. 선이기 어, 얘도 이제 뭐 거의 고점 나인 때죠. 27,000원대에 상당히 가까운 위치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 OLED 증착기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하이비전 초사용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관련 기업이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 고점 라인과 상당히 붙은 위치까지 올라 와 있습니다. 뉴프렉스. 어얘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카메라 모듈용 요 인쇄로 기판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뉴프렉스의 이 뉴프렉스가 XR 기기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어구전자, 소형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입니다. 에스콘의 퓨런티어, 얘도 카메라 모듈 관련 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비나테 얘는 이제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슈퍼 캐페시터, 뭐요 생산 기업입니다.